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스트 김다미 씨 모셨습니다. <웃음> 네. 우리 비올리스트 이한나 씨 모셨습니다. <웃음> 홀대 윤대에서 피아노과 교수님으로서. 이제, 아, 이런 공포증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무대에서 공포증이 있나요? 어떻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근데 무대에 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공포증이 오는 거 같아요. 예. 어, 몇년 전에 어떤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페스티벌 측에서 초청을 한 어, 사이코테라피스트가 있었어요. 예. 이제 정신 심리 예. 치료. 자 음. 어그 사람이 한 가지 솔루션을 줬던 네. 게 저희가 항상 무대에 설때 1인칭의 시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연주를 하면서 어 3인칭의 시점으로 생각을 오. 해라 그래서 나의 이제 정신을 제 하늘로 보내가지고 내가 위에서 내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한존재고 음. 생각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봐라 5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음. 어,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려서 울고 음.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나가면 은또 망하고 그래가지고 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방법을 썼더니 어좀 극복이 됐었어요. 네. 그렇구나.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아이디 몽몽 님어이 말씀 들으시고 네. 어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너무 옛날인가요? 근데 별로 차이 다... 안 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로 안나 보이죠? 예종 다닐 때 제가 예종 오케스트라랑 이제 협연을 하게 됐어요. 머리게 음. 대학을 들어가고 또 예술단 콘서트에서 협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오케스트라 해주시고 뭐뭐 뭔가 복합적인 감정 때문인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음. 한 2주 전부터. 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그때 영어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눈을 감으면 의도치 않게 자꾸 그 연주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2주 후에 있을 나의 그 예술이나 콘서트 홀아 위에서 나의 모습이 계속 그쵸. 보여지고 그리고 음악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 계시고 이제 전주 오케스트라 파트 들어가고 제 파트 하고 있는데 눈을 못떠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제 파트를 계속 하는데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그 상상 속에서 멈추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막 소름 돋으면서 어. 너무 떨려 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막상 무대 서 있을 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이 상상 연습이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 맞아. 그때부터는 이제 상상 연습을 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 상상 연습 해본 적이? 있... 저는 응. 조금 있는데 응. 그냥 응. 시작을 하면은 제가 그냥 뭐, 소리가 왜 이래?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피아노 이제 뭐 전주가 시작되면은 그냥 CD 하나 틀어놓은 느낌으로 조금 흘러가게 내미두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 무대 위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상황이죠. 네. 이제 아무런 잡생각 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음악 자체만 생각을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어, 가장 우리가 어,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 맞아요, 맞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협연할 때 가끔 이렇게 관객분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하면 이렇게 <웃음> <웃음> 무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웃음> 막 이런 게 계속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니면 뭐 하면서 막 아,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 아, <웃음> 아, 그런 음, 생각도 하네. 음, 가장 생각 힘든 게 <웃음> 연주하고 있는데 제일 앞줄에 계신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고요 맞아어 맞아. 그러면 아, 나 지금 내 연주 너무 지루한가? 어 없지? 어떻게 하지? 너, 더 빨리 해야 되나헤러가학생이랑 <웃음> <왜, 웃음> 굉장히 음. 다른 요. 여기는 편안함을 자는 모습의 편안함을 이렇게, <웃음> <웃음> 그, <가는 모습에 웃음> 이렇게 <요> 긴장이 풀렸는데 <웃음> <여> 확실히 연주자분들은 <웃음> 그런 것. 책임감이 중요해요. 어떻 하지? 이런 거. 맞아요. 어, 맞아. 어, 우리 또피 n c 김기현 씨는 또 이런 무대 공포증 이런 거 어떻게 또 극복하시는지 사례가 많아 요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웃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 말고 네.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마주하는 그런 맞아.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잠깐 잠깐 집중력이 0.11초 이렇게 탁 없어질 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맞아. 정말 거의 매 연주 때한 번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자기를 다시 액티베이트 시켜갖고 딱고 그 시점으로 되돌려오느냐. 저는 아까 저녁 메뉴에서 생각했는데 여인천아 여기는 모르실 것같아여인천아 어. 어. 알지 <목소리> <이해하면 거기도.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사급 메뉴라서 근데 미국에서 아무튼 그것도 콘크리였는데요. 10시 반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치다가 갑자기 잘 나가고 있다가 한국이면이 시간이면 여인천화 하겠네? 이런 아, 거예요. 진짜 연주, 중... 네, 연주 중에. 와, 연주 중에 드라마를 아. 생각하시려고? 근데 그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갖고, 잠깐 아까 그런 이상한 거. 여인천화 OS 치신 거 아니야? 왜냐! 매야. <웃음> <웃음> 정디. <웃음> 매야. <웃음>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제 곧 얼마만큼 금방 재빨리 그런 순발력 맞아요. 기록. 맞아요.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과 그리고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리 연주자분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좀 음, 극복할 수 있다. 좀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김규환 씨도 그렇고 다미 씨도 그렇고 음.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음.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인데 그쵸. 연주가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들어달라고 음. 해요. 맞아요, 악기는 맞아요. 다르지만 음. 다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저의 이 엄사를 아니까 네. 다미 씨는 아니 괜찮아 너무 좋아. 네. 걱정하지 마. 네. 어, 이상하지. 네. 아니야 아니야. 내 일은 네. 굉장히 좋을 것같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저는 체면을 걸어요. 그래서 네. 아니야 지금 너무 좋아. 어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아닌데? 정말 소리가 좋은데? 아, 언니는 네. 잘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아 식의 멘트를 어, 엄청 너무 해줘요 너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엄청 사실 나이가 제가 몇 살이 조금 더 많은데도 아주 조금. 어, 조금 언니처럼 제가 모시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언니 같아요 저그 멘탈이 그리고 이 규현 씨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졸업 연주도 같이 쳐주시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독주에도 같이 하셨네요. 여러분 아, 나중에 연주하면 하고... 꼭 보러 가셔야 돼. 요 맨날... 아, 근데 할때 이제 규현 씨도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음. 하면서 맨날 제가 찡찡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은 규현이는 저를 아 아니까 또 아우, 제일 잘하는 거죠. 이런 그니까 말이라도 어, 제가 뭐 제일 잘하겠어요? 음, 하지만 말이라도 아니, 야하는 <웃음> 잘하면서 그래. 아니 너 잘하면서 자꾸 그래. 이런 말을 해주는 게제 멘탈에는 아 이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나한테 한나야 너 잘하고 잘하잖아. 너 잘하면서 어떻게 멘탈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어, 희망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어, 되게, 나 잘하는구나. <웃음> 나 잘할 수 있구나. <웃음> 이런, 네. 어, 너무 좋은. 음. 자기가 믿는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어, 갑자기 우리 이 스튜디오가 되게 따뜻해지고, <웃음> 뭔가 소름 낸 시간이야. 앞으로 서로 이렇게 좀 칭찬도 해보시있아또 <웃음> 우리 피니스 김기현 씨의 꿀팁도 궁금해. 네. 그러니까 저는 복을 입으라고, 이런. 거. <웃음> 공부할 SMS을 때만. SNS 가 보시면 공부... 네, 어, 기한 귀한 네, 상태어요 <웃음> 네, 그건 오로지 공부할 때만 해당됩니다. 아, 네, 네, 네. <웃음> 팔로우 해주세요. 어, 저는 항상 연습을 많이 해요. 네. 앉아서 피아노 앞 말고 딴데 앉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이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곡을 이렇게 머릿 속에서 음을 이제 그려요. 근데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지만 그 음을 그리면서 그거를 다. 느끼면서 그리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약간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제 생각엔 이제 연주날은 그날 하루를 시작을 어떻게 해서 연주날그 시간까지 맞이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 날은 그거를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냥 맞이하면서 그 시간에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런 긴장감은. 음. 왜냐하면 또 긴장감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되고 연주가 좀이상해지든요 긴장감만이 줄수 있는 감정의 증폭 음. 그리고 우리가 무대에서만이 접근하는 어떤 공간 음.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할 때나 사람이 없을 때, 청중들이 없을 때 음. 무대 아닐 때는 절대로 갈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 곳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되고 그 긴장감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잘 융화시키느냐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꿀팁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디에 몽몽님이 지금 울고 계실 <웃음> 네. 아 우리 또 음대생 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음.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선 씨는 뭐 궁금한 거? 혹시 징크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음... 어, 있습니다. 어, 무대에 미리 가서 리허설을 하는 네. 거를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부르는데, 어, 드레스 리허설을 할때그 홀에서 제가 처음 서는 순간이니까 서, 저는 사실 드레스 리허설에서 긴장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큰 공간이 주는 그 위압감이 있거든요. 이제 맞아. 그 기에 눌리게 되면서 이제 긴장을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인데, 음. 개인적으로는 음. 이제 그때 드레스 리허설 때 망하면은 제가 연주 때 잘한다는 어, 징크스를, 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드레스 리허설 망하면 온연주가잘 네. 된다? 네. 어, 일부러 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다가, 어, 드레스 리허설이 조금 스무스하게 잘 어, 네. 되고 있네 하면은 아, 어, 이거 연주 때 망하는 거 아니야? 음...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 신기한 징크, 징크스네요. <웃음> 저... <웃음> 100% 아닐까요? <웃음> <웃음> 워낙, 본연주를 워낙 훌륭하게 하시니까. 뭐, 대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이제는 일부러 드레스 리허설을 망하게 어... 하고있겠습니다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여러분, 근데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 네, 어, 오늘 음악도들에서 어,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과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와 정말.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음대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 문제들도 알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크게 어,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감도 많이 할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음대생들하고 그리고 너무 친한 이런 동료 연주자들하고 이런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연주자라면 그냥 평생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긴데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서로 잘 나누면서 잘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군대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좀 어려운 주제라는 어려운 주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듯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지금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 저도 어,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다같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웃음>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네, 뭐 그런 기분이 들면서 뭔가 위로받고 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어, 또모 뭐 채널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볼 때마다 되게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네, 어, 이그 주제, 무대 공포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대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처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 즐거운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뭐, 어쨌건 결점이 아니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음악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분들과 훌륭한 연대생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요 많이들 댓글뿐만 아니라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해주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악도들의 브랜든 최였습니다 어, 여러분 또 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